이게 뭐죠? 아아 시발 롤리롤리롤리 <웃음>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 말해보거라 사실 어, 가지가지 하십니다 여오씨어 요즘 네. 마음에 앙금이 있죠? 좀 만드세요? 앙금이 있죠 마음 유진이 형님요네 네. 너무 놀려가지고 아네 이제 좀 있죠 좀 있자 유진이 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세요? 저는 별안 불쌍한데요? <웃음> 유진이가 그렇게 리플 구독자들을 웃겼던 적이 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잘했다는것 같은데 <웃음> 저와 마태형이 콜라보를 또 티키타카를 되게 칭찬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예. 명등장 7호승은 오히려 유진이가 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게아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족이 없다? 어, 아무금 없어요 아, 네. 저좀 있거든요 네. 어? 유진이 너무 불쌍해게 <웃음> 맨날 만는 역할 밖에 안 해요 아,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음. 뭐야 그거를 탱이라고 하나? 그래서 오늘은 유진이 좀 왕치부터 해주려 하고 왕유진이 아 아, 아, 오늘 네 그래서 네. 뭘 하든 왕창 대접해 줍시다 유진이 이거 오거든 아 진짜요? 어. 아뭐 차림새를 하고 오는거예요 왕차림새를 하고? 아니? 모르지 유진이는 음... 음 아! 유진이는 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왕 대접을 해주는거야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맨날 음 나한테 음 향연 소리 듣고 <웃음> 그리고 뭐 막내 막내 피디한테도 놀림 놀림 받고 맞아.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너무 통쾌해 하고 <웃음> 이런 모습이 <웃음> 또... 아무도 잠깐 <착각 웃음> 없어. 네. <웃음> 코스 가보자면 코스 일 번이 가마 태워주기. 아 이거?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코스 이 번은 도격 시켜주기. 조격. 발씻기 그리고 <웃음> 게임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분명히 어. 할리갈리 이런 거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아, 네 내게 네, 저... 네 미쳤죠. 네, 접대 할리갈리. 접대? <웃음> 할리갈리. 접대. <웃음> 아, 막 일부러 이렇게 옆에 치고. <웃음> 네. 그 파스 깨닫는 마음을 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꼭 어, 유진, 유진님께서 오십니다 오케이 유진님 납시요 아, 시시죠 뭐시죠? 배워놨습니다 자, <웃음> 유진님, 어? 여기까지 오시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좋네요. 왜 네. 이러시는 거죠? 저기, 여기 좀 가까이 네.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또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안마를또 아, 이렇...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엎드리십시오. 아, 좋네요. 어때? 드디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 건가? <웃음> 저희 또 어제 또타이 마사지 그걸 배우기 때문에. 아, 거든요 어제 배운 타이 마사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살살 하거라. 저기 챔마에 너는 물을 떠오거라. 뭐야? <웃음> 뭐야, 안해줘 저희가 왜 이러신지 아세요? 아니요, 왜요? 당신이 맨날 당해서 불쌍해서. 오늘은 좀 접대 좀 해주려고. <웃음> 물좀 떠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아! 어? 아프셔야됩니다 유진님참으십요아덜 아픈거 같아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자 아, 편히 누우시죠 이거 아시죠? 이거? 어이, 이거. 아 시원하구나 얼 시원해 롤리롤리롤리 롤리롤리롤리 모를 또 왔다옵니다 어. 최씨가 물을 또 왔답니다 그래 고생했다 뭔 사태 주시옵소서 아. 수돗물 아니지? 통 좋게 해주셔수 수돗물 아니죠 수돗물 그 있어 저는 디만 국가옵니다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기미 기미 수돗물이 아니옵니다 나도 찍어 상태 해주셨죠 아 싫어요 아, 아 빨리 번샷 하세요 어, 알았왜 싫어 이거 나 던져 는거 맞아? 저.. 저의 정석을 무시하는 거입니까? <웃음> 말투가 이게 아, 맞습니까? 이걸 다 먹도록 해라 <웃음> 오, 아, 오, 아니 마음이 고맙니다. 아. 다음 코스가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어. 네, 다음 코스가 있어옵니다. 이번에는 그, 소자 양가의 음. 조교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음, 조교요? 네, 네. 어머나, 내가 조교를 준비하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처음 아, 아, 아니야? 내일 음. 조교이옵니다. 아, 어딨어요? 이런게 이런 어딨어요? 아차야 이씨! 짱 놔! 짱 싸고! 아, 나 <웃음> <잘했다고>. 아, <웃음> 아, 상놈이 왔사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느끼시옵소서 <웃음> 야 이... 야이다는 종섭불아? 아차아워 시원하시옵소서? 음, 아시원 <웃음> 시원하시옵소서? <웃음> 어왜시는것시없니까 어, 아, 백성들의 진심을 야.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자, 노비야 양말을 벗어봐라 <웃음> 양말을 벗어봐라. <웃음> 양말. 여기 <웃음> 못들어느냐? 저자에 양말을 벗기거라. <웃음> 저희 똑같은 상놈이다. <웃음> 지금 국민들의 혈세를 지금 낭비하시는 것이옵니까? 아, 아니. <웃음> 빨리 안마 안해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유진님 그 평소 에 이렇게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다니시면 안 되옵니다. 뭐야? 당연히 당호어 자신감이 있으시옵니까? 아. 저 자신감 넘치죠. 아, 표정 뭐야? <웃음> 표정 뭔데? 왜? 유지, 당 백성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서. 뭐야, 이 아! 아이 거문이야. 혹시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십니까? 아, 나 얼굴만 얼굴도 시원하게 <웃음> 오, 오. 야, 컴퓨터에 컴퓨터 검는안 들어가. 어. 이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웃음> 나는 지금 과자를 먹고 싶다 알겠습니다 <웃음> 아이고 야 잠깐 이거 어떻게 닦꿨는데 이거 수건 없냐? 걸레 있어 지금 가나 <웃음> 제가 그발 마사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발. 제가 이발 마사지를 기다리는 동안 발 마사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이는 그 가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리듬식 마사지를 드리겠습니다 아 좋다 좋다 네, 아 이거 뭐하는 거야? <웃음> 이흑야 이거 왜? <뭐해>? 하 <웃음> <웃음> 저기 뭐하는 뭐, 뭐 하는 것인가 자네? <웃음> 아 뭐하냐고 숙취 부러워 숙취 숙취 있어요? <웃음> 전화 제가 한간의 소문으로는 할리갈리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전화를 위한 할리갈리 게임을 한판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4개 네네 하실? 회의실로 오십시오 4개 네 하실? 너맨발로왜내 침대에 자꾸 이러고 있니 냄새 맡아보실래요? 향기 나는데? <놀람> 제가 유진만마 실를 불러주셔서 감 내가 바로 안 닦아주냐고 어떤 거말씀이십니까 내가 바로 안닦아주안 닦아주냐고 다른 자연건조시키는 것이라합니다 <웃음> 네. 전하 자 마태야 이거 갖다 놓거라 전하 솔선수법을 보이십시오 전하 <웃음>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 어 말해보거라 사실 어, 가지가지 하십니다 <웃음> 참는 것도 확인했겠습니다 <웃음> 네. 네. 전하 할리갈이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그래 가보자. 순천 나와 주십시오. 아 네기 네 네기. 네, 네, 아 어? 순천 말하고 나 보고. 하늘로 보내시는 겁니까? 게몇개 <웃음> 몇개 하면 치는 거예요? 전하 이 본인이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임이라 제가 준비한 게임. 게임 룰을 모르시면 이거는 아니 네명세분중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면 사람 바뀌어도 룰은 똑같습니다. 다섯 <웃음> 개요? 네. 네 진짜로요? 네. 음. 룰은 잘 아시옵니까? 네. 오른손으로 뒤집고 왼손으로 치는 겁니다. 어? 왼 손으로 귀 잡고 있는 손으로? 이걸로 치는거야? 네. 네. 귀 잡고 있는 걸로 치는거야? 그럼 귀를 왜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냥 손 못쓰게 하려고. 그니까 그겁니다. 알겠다. 아, 진정해.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터치를 했습니다. 구몬 <웃음> <궁금한 웃음> 시간을 잠드셨습니까? <지금> 빡큐 주세요. <웃음> 어? 빡큐? 감사히 <감정이>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보자. 전하. 이기면 뭐가 있는거야? 그냥 하시옵소서. <웃음> 게임을 굳이 뭘 내기를 해야됩니까? 응. <웃음> 되게 비아냥거리는 되게 말이죠? <웃음> 저희가 무슨 도박장이 오십니까? <웃음> 게임을 그저 즐기려고 하는 일입니다! <웃음> 내기를 하자! <웃음> <웃음> 무엇을 내기할 를 것입니까? 1등 한 사람이 왕! <웃음> <웃음> 1등 하시면 자신 있으시오! 당연, 당연하지! <웃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웃음>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Okay. 왕이 바뀔 것 같습니다. <웃음> 자, 나부터 하겠다. 이번엔 일부러 접다 하려고 이렇게 짰는데 당신이 왕이 안 되겠다. 치거라! 아 진짜 갓나가 <간나와> 시키사옵니까? <웃음> 맞아요. 뭐가 무서워? 제가 왕되면 시킬 거 일단 말 어. 일단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손입 밖에 안 입었는데? 어? 진짜? <웃음> 네. 이거 야, 아, 아, 아, 뭐, 아이 필요 없는 줄 알고. <웃음> <너네 보단 커. 웃음> 아, 알고. 어, 어, 어, 어, 어. 아, 귀여워. 아, 귀여 아, 귀여 아, 귀 아, 니 아, 니여 아, 귀여 아, 여기 아, 귀여여기 아, 귀여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 1등이면 왕이 되는 걸로 합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왕치급도안 해주는데 시작! <목소리> 어? 감사합니다 전화 <웃음> 제가 엎어지면 <웃음> 죽는 1등이라며 음. 다 죽으면 죽 씁니다 아 <웃음> 오케이 알겠다 다 뺏기 미치는 거예요 알겠다 왕을 탈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아잘안 <웃음> 어? 되네 고장 <웃음> <웃음> 제가 이겨서 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최가가 최가가 힘이 장사이옵니다. 그게 그러, 네. 말입니다. 비단단그렇 <웃음> <못> <웃음> <못 해냈어. 웃음> 유현승 주사위 야너 살살 쇼 살살 치고 있어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사기> 쳐드리겠습니까난 <웃음> 끝났어 전하 <전화> 그러면 이제 <웃음> 제가 이겼어옵니다 <웃음> 네. 전하 이제부터 슬슬 말을 놓아도 괜찮습니까? <웃음> 전하 전화, 저는 전하의 옷 벗은 모습을 보고 싶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 옷부터 벗어라 <웃음> <없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왕이옵니다. 사실 예상한 결말이었노라. <웃음> 아 이거 너무 이거 억울해요. 나도 이거 잘하는데 너무 손가락 부러질 같아서 못하겠어. 안 부러지옵니다. 아, 지랄 아까 아, 부러지빠였어. 와 어? 어? 어? 아, 그 지랄이라고 하시 내가 뭐뭐 네, 지랄이라고 하옵니까 엎드리 뻗치십시오. 아 존댓말을 쓰시네요. 아, 엎드려 뻗쳐. <웃음> 유지 엎드려 뻗칠 줄 모를걸? 저한 10초 있다 무너지던데. 봐 <웃음> 내가 왕으로서 배워나다 우리 양노비와 그이는은뭐임임노비입니다임노비는 <목소리> 노비. 임 결혼을 하도록 하라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화면 속이 <속에> 같이면 좋습니다 <웃음> 이 결혼에 자신이 없습니다 <웃음> 둘이 결혼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컨텐츠로 우결을 찍어오도록 하더라 네. 오? 오? 다음 달 컨텐츠 말이 옵니까? 알겠어 알겠어 오? 아아아아아아 아 오? 우결? 우결 1편 뽀뽀로 하도록 하겠습 <웃음> <웃음> 뽀뽀 말씀이 주시옵니까? <웃음> <웃음> 뽀갈 뽀가를안 <뽀갈은 웃음> 되옵니까? <웃음> 뽀말이 가능합니다 뽀말이지 뽀갈... <웃음> 말고 뽀뽀를 다 흘려줘야 됩니다 아 <웃음> 정훈이가 나한테 뽀빠하기 내가 말고 아 그러면 왜 아직도 반말이 되지옵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웃음> 그렇다면 우리 요지는 제구비에 발에 뻑뻑을 하도록 하겠습 <웃음> 아, 너무 좋습니다 <좀> 제가 <웃음> 엄지발가락 패티시가 있어서 그런데 엄지발가락에 대해주시면 좋을 <웃음> 미리 예승을 손가락으로 <웃음> 자신시다리어강이 뭐였냐면요 이걸 우리가 접대해서 저주는거예요 접대하는 사람 이씨 리갈리 존나 이렇게 하냐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했을겁니다 저도 이렇게 옆에 쳐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맞아 <목소리> 당신이 주체한 <주최>. 것입니다 <웃음> 아이고 존발을 쓰시네요 니가 아. 주체한거야 임노비 <웃음 |sn|> 네? 뚝배기 불고기가 먹고싶구나 나도 그렇다 나도 불렀다 그러면 뚝배기 불고기 3인분 사오세요 호동 어, 띠가느라 불쌍해요 맞죠? 불쌍해요 어떻게 대접해 주려고 해는데 어떻게 놀림하냐? 대달의 응. <웃음> 민족은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다. 쿠팡 이츠을 못하옵니다 넣고 빼고 주문하여라 그럼 저는 뭘 먹습니까? 우리가 먹다 남은 걸 먹어야지 <웃음> <웃음> 다, 안 드시고, 다 드실 거든 잘 아는데 뭘 남을 게 있습니까? 밑반찬 같은 건 남지 않느냐? <웃음> 할 <웃음> <웃음> 한 숟갈만 먹게 해주세요. 자 아, 오늘 여기까지 꽁차였고요또꽁차 이거? 아니 꽁짜 아꽁였나 아니 여기는 뭐 촬영을 준비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내용이랑 아무 하등 상관없이 뭐 왕으로 해주겠다 해도 지가 알아서 노비돼가지고 지금 셀프로 배달음식 시키고 있어 그래 우리 먹어주준는데 회의 해가지고 오늘 응. 유지 너무 불쌍한다고 해 주고 싶다 똥빛이 먹고 싶으니 사주자 이런 얘기 했는데 맞아 사세요 아니 네가먹벗는데왜사줘를해응 <웃음> 근데 유 어떻게 다 잘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를 잘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너가 응. 자총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 너가 춤출래? 우리가 되게 열성 팬처럼 호응해줄까? <웃음> 그건 비이잖아 재롱 좀 부려봐요 어, 네! 잘하라. 재롱 좀 부려봐라! 오빠! 오빠! 오빠! 오빠. 돈 많아? 응. <웃음> 노래도 한사발리 불러보거라 노래도 안 때문에 일단 <웃음> 왜그거놨어부끄러습니 왜? 부끄러운 게 다요? 부끄러면밥 먹여주십니까? <웃음> 어지질지질하네요 언제까지 찍나요? 몰라요 멈춰주십시오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예, 멈추겠습니다 뽀뽀주세요또 <웃음> 뭐 명... 또 명절 탄산을하겠다또 <웃음> 안돼 더 <웃음>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효과는 효과 <웃음> 저기요 저기 효과는 뭐예요? 효고 효고 갈라갈라파고스 효고 갈라갈라파고스 팀띵띵띵었던